건강을 위협하는 황사 황사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문을 닫고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며 외출을 해야 할 때는 보호 환경과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황사 예보를 확인하는 습관 건강한 생활의 시작입니다 부산 105.7, 양산 88.5, 창원 김해 거제 90.9, 진주 98.7 메가 헤르츠 KNN 러브 FM입니다 회에는 러브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